이누구인가 예, 가까이 와보시게 옳지 조금만 더겁없이 밤길을 곧민나 그녀야 내말좀들어보나 너무 니 동동띠 물 한잔 마시며 잠시 쉬어가오 나무아미타불 신령님이 보아사 나무아미타불 신령님이 나는 올해로 스물하나가 된 청년인데 범을 잡는다고 들었대다가 목숨을 잃었어 만이때로는 날상하여 황초능은 날수 없어 옳다구나 당신이 도와주시게 얼씨구 좋다 어쩔씨구 좋다 그대 나와 함께 어깨춤을 덩실 또 덩실 정신을 잃고 으로질 때까지 이몸 산신의 이빨 알아 아니, 목숨이 곤히 붙어있을지 묶은 일을 해보자 미쳐난 명출이 언제 이여질지 나무 사이에 는 농심이 연못 사이에 는 수사기 벽곡 노후에는 불사 조가마흔에 뒤에는 도깨비가 고개와 더위 영청많무위 곳에 할수 수금된 영상의 호랑이 행자 없인다 얼씨구 좋다 어아 절씨구 좋다 그래 어디 한번 어깨 춤을 덩실 떠 덩실 하찮 은, 이놈 제주 를보잡고나 이곳 이너의 무덤 이로다 얼씨구 좋다. 절시고 좋다. 우리 모두 함께 어깨 춤을 덩실, 떠덩실. 눈을 뜨면 사라질 곡도여, 이밤산곳내길 위에서.